다 예, 맞아요. 두 번째로 제작한 화목 날로 불을 붙이는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은색으로, 은색 뭐지? 네을. 은색 내열 도료로 이 도장을 한 상태라 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원래는 이 가스통 흠도 많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런게 하나도 없네 연통을 조금 더 수직으로 조금 더높였으면더 빨림성이 더 좋았을건데 예 요거는 뭐 충분히 이거는 보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연통 안에 내부에 이뭐 퇴적물이 쌓여 있지 않은 상태기 이 때문에 예 지금은 뭐 이정도로도 이제 충분히 잘 빨려나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초기에 불을 붙일 때는 연기가 좀 나요 연소실 안에 이렇게 특정 온도까지 가열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배기가스가 충분히 빨려나가려면 약간 예열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여기서 봐야 여기 보이지 야 요새 서야지 이거 둘이 이지 벌써 동나무들 갑니까? 인자 불 붙었는데? 큰거 하나 넣어놔뿌 이거 영이자 부잖아 완전 뭐 아니, 이 가스도 동원하고 뭐총 동원했기 때문에 충분해. 이게 예, 뒤쪽 편에 이제 어느 정도 가열이 되가, 되면은 예,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서 아, 빨려들어요. 불의 방향이 이제 뒤로 뒤로 향하고 있죠. 그죠? 슬슬 슬슬, 슬슬 뒤, 뒤쪽으로 향하고 있죠. 빨가네 예, 뒤가 가열이 많이 돼요. 지금은 보면 불 붙은 자리가 가운데 점이라 가지고. 이제 미스럽다. 음. 자, 불 붙는 거는 충분히 붙었어. 자, 좋은데. 음. 안에 하나 다 불을 안으로 붙는데 뭐. 네. 그래 안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예열 되면 뚜껑 열어놔도 일로 아, 아, 연기가 아, 안나온다니까 아, 아, 자, 뭐, 일단은 그... 어느 정도 가열이 되고 난상 예열이 그럴... 충분히 일어 일어난 상태. 아니야, 지금 예열 어느 충분될 때까지는 닫아 놓고 있죠. 뭐. 예열이 충분히 일어나고 나서 화목을 투입을 하면서 그때 빨림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음. 열기가 고끈해가 벌써 더없다 더워. 음. 이래 가지고 이거 더워서 살겠나 이거?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뭐뭐 이래요. 네. 일단은 화목 난로가 가동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네. 고기를 구워야 되죠 고기를. 우리는 목살파기 때문에 네, 보통 삼겹살로 이 제시하는데 제목살파는은 목살로 맛있게 익었을때 찍어야 되는건 한데 이게 처음에 영, 처음부터 연소를 하니까 그 전에 남아 있던 페인트가 타면서 좀 유해가스가 좀 있긴 했는데 초기에 이제 처음에 한방에 다예 화력을 엄청 강하게 해가지고 예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2, 30분 정도 가열하니까 연기가 다 사라지고 것 그래서 없는 것 같네요 유해가스는 없는 것같아요이 정도면은 예 중공입니다. 공얼마쪽은리를요얼낼수 천공. 아, 아, 있는 나바지겸 공기 투입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연소된 요들이나이는 곳인데 나중에 이곳에 다 연소되고, 연소되고 나걸 대들을 소유도 내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공기 투입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예, 열량이 충분하니까 고기도 예, 전체적으로 맛있게 구워지는 응? 위에 자리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물도 같이 끓이고 열량이 이빨도 이빨도 불 불구경 해봐야지 불구경 해볼까요? 와왜 이거 봐 와, 이 불멍하기 딱좋으네 나무 나무 이게 지금 상태는 퐁으로된 나무를 그냥 그대로 잡아넣어도 될것 같아요 예, 굳이 잘게 쪼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이야, 열량은 충분하다 이정도면 대박대박 예, 대박.